관리도 더잘될것 같아서 진정 수징은 진정 페이스베이 와 에센스 너분 얼른 자 <웃음> 4시간 뒤에 완성 가가지고 짐을 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10시 출근인데 지금 8시 반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미리미리 정리하려고요. 출근시간 다 돼서 사람들 있는데 막 물건 시끄럽게 정리하고 이러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찍 가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또 회사에 가네요. 아 간만에 회사에 갑니다.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근무였는데 기분이 진짜 싱숭생숭하네요. 제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개인 휴가가 시작되고 쭉 붙여서 휴지까지 이어져서 내년 8월까지 쉬거든요. 내년 7월까지 쉬고 8월 초 복귀 일정인데 이렇게 길게 쉬어본적이 없기도 하고 아직 뭔가 실감이 안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긴 방학을 앞두고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왔더니 기분이 약간 이상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후임자분이 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어고 너무 마음이 놓이고 편하네요. 어쨌거나 오늘 사무실에 짐을 다싸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짐을 안 싸도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휴직은 2월 초부터 시작이고 1월 동안에는 그냥 휴가예요. 휴가 때제 짐을 빼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 조직 개편되면서 혹시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 다른 직원분들이 제 짐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실까봐 빼온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으로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역시 나가니까 좋긴 하네요. 회사 나가니까 막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니까 그런 건참 즐거운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조금 심심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주부로서, 반 백수로서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조금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홀가분하고 가분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그냥 마음으로 매우 편안하고 홀가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의 메뉴. 양념 닭갈비 유튜브를 소개해야겠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짠! 생일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선물을 사주셨어요 저의 예상으로는 약간 튼살크림?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사진 을좀 찍어야 되는데 선물 포장이 너무 예뻐 맞았어요,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어또 세트로 사주셨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예비맘 크림, 토닉 트리트먼트 오일. 이거 튼살 크림이랑 튼살 오일인 것 같아. 그리고 샤워 덱스. 바스트 리프 젤. 오 가슴 가슴 처짐을 예방해주는 젤도 있어. 탄력. 데이크림, 진정 수딩 오일, 진정 페이스오일 하트도 있어, 귀엽다 아다와 그런 선물은 진짜 경험자만 경영 특징만 할수 있는 거야? 이게 클라이스께 좋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왜? 너무 비싸니까 내가 썰을 아, 때 저는 쥬즈베이 그루션 쥬즈베이 그루션 같은 썰을 때가 있어 썰을 말해, 미샤에 미샤? 없어, 그런 데 팔지도 않거든요? 없대 아, 뭐래?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발라도 되나, 여보? 나 진짜 비싼 하다 고안 쓰는 편이잖아 너무 아까워, 이런 거한번 바르면 쓰는 게 아까워 아껴 어야 선물로 받으지 않다는 거지 여보수면 응. 그전으로 카메라 렌즈를 어 당연하지 피부가 좋았으니까 카메라를 살수 있었던 거야 그돈을 화장품에 썼으면 못 썼어 오이 그만 오 향기 너무 좋아 뭐라구요? 미역국 하면 균영아균영하면 미역국 이라고 미역국 한 번만 뿌리구나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 세 번째야 작년에 했어? 기억이 안 나지? 해줬을 거 같긴 한데, 뭐 성격이 양은 제대로 알고 하는 건가요? 그럼 <웃음> 레시피는 알아? 일단 미역을 물에 불려줍니다 <웃음> 어, 이 야밤에 미역국 끓이시네요? 밤 10시에? 부인 몰래 끓일 수있 <웃음> 이렇게 대놓고 미역이 어디냐고 큰소리로 물어 놓고 <웃음> 어, 레시피를 숙지하고 계시네요 이게 과연 얼마나 풀어질까 걱정이 그걸 미리 알고 풀렸어야지 한 20분 정도 풀려줍니다 여보는 얼른 자 <웃음> 4시간 뒤에 완성될 예정이야 <웃음> 10시면 내가 잘 시간인데 <웃음> 일부러 10시씩 하는 건가? 아너 자다 갈다 놨다 자다 일어났다 계속 확인하면서 끓여야 돼 <웃음> 뭐 <타물이야>? <웃음> <웃음> 오해 다정한 남편상. 아침부터 미역국과. 오선생지 좋았어 선생이. 골프 옷. 한명 빛나. 하나. 내가 무슨 말 틀었어. 는 클로즈업할 텐데. 하나 무슨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하는거슨 말이야? <몇> 괜찮은데? 간도 잘 맞고. 음, 맛있어. 너무 짜지 않게 하려고. 응, 딱 맞아.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아. 맛있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가는데 이렇게 잘 끊어. 정말 일상의 시작 대방 MCT I don't know. Sorry. 생 a 인걸 i Sansi, Sansi, Sansi, Sansi, Sansi, Sansi, Sansi, Sansi, 미 a n s i s a 하 s i 시시시작 생일 a n s i Sansi, Sansi, Sansi, 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지 오우. <웃음> 우리 둘이 맞는 마지막 생일이군요. 양주의 아, 건강한 탄생을 기원하며. 그렇게. 어. 아. 이제 양주가 크면 우리가 촛불을 못불 수도 있어. 마기막 촛불 붙는 거 엄청 좋아. 하 그렇지 마지막 촛불 붙는 거였어. 여보 인생에서. 아 뭐래? <웃음> 생일에 그 케이크 정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야. 아, 뭐야? 어 오레오 맛이나. 어 그래? 맛있겠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산 이유가 있었구만 자신 있었거든 어... 그러게 자신 있을만 했네 열어봤더니... 글쎄... 똥이? 똥이? 오늘부터 휴직 1일 자고 한 아침에 마녀스프 끓여가지고 먹으려고요 저는 지금 임산부 요가 하러 가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회사를 오늘부터 휴직하기 때문에 수업을 두 번을 못 갔고요 오늘 저는 첫 번째로 갑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어떨지 궁금하네요 임산부 요가가 사설 업체에서 하는 곳들도 있고 뭐 병원에서 하는 곳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는 약간 문화센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수강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한 달에 주 3회 가는데 4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이쪽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따뜻하네요. 패딩도 안 입었는데 하나도 안춥습니다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는 게 되게 낯설고 그러네요. 임상부유가 첫 수업 하고 왔고요 생각보다 되게 안 힘들어서 좋았어요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호흡 위주로 해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전혀 힘들지 않은 그런 수업이라서 좋았어요 대동을 한번 느껴보고 싶구나 아빠의 손에도 한번 움직여보렴 오늘은 킹스베리 선물이 들어왔어요. 와, 이단배 들어왔다. 우와, 엄청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네요. 제 손이 진짜 성인 남성만한데, 이렇게 큽니다. 어제 서재, 서재 여기 수납장에 있는 거를 물건을 다 빼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려고 이 수납장에 있는 이 박스들을 사려고요. 이게 박스가 없으니까 겉에 물건들이 다 보여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박스를 사러 이케아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서재방을 좀싹 정리하려고요. 지금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완전 페인처럼 <웃음> 하고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딱살 것만 사고 가야겠어요 워낙 넓어가지고 일찍 오니까 사람이 진짜 없다 좋네요 아... 엘베 처음 혼자 타는 게 완전 처음인데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역시나 박스만 사려고 했으나 다른 것도 사게 되었네요 일단 갔는데 이 플라스틱 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가지고 샀습니다 이게 1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식세기에도 넣을 수 있어요. 저희는 식세기를 항상 사용하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좀몇개 샀습니다. 밑반찬 하거나 이랬을 때, 담는 그릇이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용기를 좀 샀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수납 정리할 때 쓰려고, 이거 뭐 1900원인가?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를 하나 샀습니다. 조금 더 깨끗해졌습니다 그것도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를 더 정리할 예정이고요 수납장 자체는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여기 내가 쓰는 육아 앱에 태담 콘텐츠가 있거든? 이걸 한번 우리 양주에게 읽어주는 건 어떻겠어? 아하 하나 둘 하나 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기쁜 느낌일 거라고는 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그토록 자연스러운 대화와 그토록 변함없는 도움과 그토록 완전한 믿음을 내가 경험하게 드리라고는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나 자신을 바침으로써 그토록 더 많은 것들을 되돌려 받으리라고는 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나 자신을 바침으로써 그토록 더 많은 것들을 되돌려 받으리라고는 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여보가 대답을 점점 짧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어때? 가끔씩 괜찮은 걸 골라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응. <웃음> 오늘은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고 저는 지금 제가 상과 다니고 있는 일산차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상과는 아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인데 제가 작년 9월에 이식하기 한 일주일 전에 공황발작 증세를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간간히 공황증세가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계속 절대안정하고 집에만 갇혀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공황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해에도 좀안 좋았고 그 전에도 좀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뵙고 좀 상담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 왔고요 1시부터 하는 날인데 병원 대기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가를 못하고 밥만 사먹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가서 검사지도 하고 검사지가 세 가지 검사하는 것 같은데 조울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카테고리도 나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검사를 다 했고 그리고 진료 상담도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약을 처방을 해놓고 불안증세가 왔을 때 먹는 방법 두 번째는 미리 약을 계속 쭉 먹으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약을 지금부터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약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약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셨어요. 저는 약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불안증세가 훨씬 더 저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약이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약을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타이레놀도 B등급이어서 2등급이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찝찝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혹시라도 아기한테 해가 갈까 봐?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2등급이라서 임산부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은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도 하루에 막6알씩 먹었고 병원에서 그만 먹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허락하는 선 내에서의 약은 정말 걱정 없이 먹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케이한 약물이면 먹을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임신 중에 약은 먹어도 된다. 어떤 약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을 받아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약을 처방만 받아놓고 안 좋을 때 미리 예방해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치료 목적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지금 3주치 약을 받아왔고요. 첫 번째 이 일주일치 약은 반알씩이에요. 어, 원래 이 약도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이어서 되게 용량이 낮은 약인데 거기서 반알을 일주일 동안 먹고 그 뒤에 2주 약은 하나씩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렇게 3주를 지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산과 진료가 있을 때 그날로 같이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처방해주신 약이 타이레놀과 같은 등급이래요. 그래서 B등급을 받은 약이라서 임산부들도 먹을 수 있는 등급이니까 정말 약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맘 편히 약물 먹으면서 치료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천국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저처 생일 선물 주고온 선물을 보면 조리는 간단한 거같은할수 있지요? 응, 그냥 이거 밖에 없는데? 이거를 열어 가지고 엄마 아빠 침대랑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이번 영상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베이비빌리라는 앱에서 광고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계속 쓰고 있었던 앱이라서 잘 됐다 싶어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임신을 하게 되면 뭐 주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임신 앱을 다운받게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280데이지라는 앱을 다운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쓰다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용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가 좀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상한 걸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만든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뭔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로 짜여진 앱이 더 받아들이기에도 자연스럽고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문화나 정서에. 그래서 저는 베이비빌리라는 앱을 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광고가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비빌리 앱에 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기와 함께 주스에 따라서 아기의 말풍선이 뭔가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UI로 꾸며져 있고요. 여기서 좋은 거는 지금 저는 18주인데 18주에 해당되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카드 뉴스처럼 표시가 돼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습득이 되는 정보가 상당하더라고요. 이제 곧 2주 뒤면 은설 연휴잖아요. 그설 연휴에 대해서 명절에 이 음식을 엄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 유선수 동 하루에 몇분 해야 되는지, 뭐 임산부 병원 할인 혜택, 그리고 뭐 샴푸 성분 뭐 이런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아요.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기엔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딱 누르면 지금 현재 주스에 맞는 아기 크기와 아기의 발달 정도,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 메뉴에 보면 은 검사와 증상에 대한 이게 나와있어요. 이게 타임라인대로 왼쪽에는 이 시기에 하는 검사에 대해서 나와있고 오른쪽에는 그 엄마 몸의 증상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14주에서 2 0주까지에 어떤 검사 하는지 뭐 그리고 엄마의 이때의 몸 상태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이거를 눌렀을 때 콘텐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왜 가스가 차는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까지 솔루션까지 나와서 좋더라고요. 임신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초산이신 분들은 특히나 언제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알수 있어서 이 저는 이 타임라인을 굉장히 유용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의 기능인데 여기에 태담 태단... 그 섹션이 있어요. 남편이 보통 태담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남편한테 태담을 시켜보니 너무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맨날 하려면 할 말이 없겠지 싶은데 이런 것들 한번 읽어주라고 하면은 간편하게 읽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17주 차였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는 태동이 맞나? 이렇게 얼떨떨 했었는데 애기가 이렇게 툭 치고 또 조금 있다가 또툭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태동을 해줘가지고 이게 태동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뭔가 물방울 같은 게툭 터지는... 오 지금도 태동을 <웃음>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진짜로 명확하게 애기가 뭔가 한용만한 걸로 치는 느낌 이렇게 톡톡 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데 매일매일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동을 느낀 지한 일주일째 됐는데 매일매일 아기가 움직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고 이제야 조금 임신한 게 실감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와 태동을 한번 느끼면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잊을 수가 없다는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톡톡 쉬면은 저도 배를 꾹꾹 누르면서 애기 이름도 불러보고 말도 걸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에요. 태동이라는. 게. <목소리>